안녕하세요, 띵준입니다. 오늘은 지오메트리 노드의 편리한 조작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면 노드를 짤때 편의성은 물론 노드 정리도 깔끔하게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블렌더에서 노드 작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애드온 중 하나를 활성화하면 좋은데요. 애드온에서 노드 랭글러. 를 활성화해줍니다 아, 참고로 지금 이 화면은 그냥 지오메트리 노드 레이아웃에서 그냥 환경설정창 네, 에디트에 있는 프리퍼런스죠 이거를 그냥 작업창에 띄운 건데요 그냥 왼쪽 위에 이거를 누르시고 맨 끝에 이 프리퍼런스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창에 띄울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좀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냥 에디트 프리퍼런스에서 Add on 탭에 들어가서 이 노드 랭글러를 검색해서 활성화 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노드 랭글러를 활성화 한 다음에 왼쪽에 삼각형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버전 이라든가 파일 위치 이런게 다 뜨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밑에 노드 랭글러로 추가되는 기능과 단축키들이 쓰여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검색도 해서 그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단축키도 검색해 보실 수있고요 네 이렇게 추가되는 것 중에 네, 쓸모있는 게참 많은데요 어, 이름만 보고 가끔 뭔가 쓸모있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써보시면서 어, 쓸모있는 것 같으면 계속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드랭글러 단축키뿐만이 아니라 이 키맵에 들어가시면 네, 키맵은 이 기본 단축키가 다 있는데죠 자 여기서 기능 이름을 아신다면 이 네임을 클릭하고 기능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를 한다면 키 바인딩을 누르고 해당 단축키를 검색하면 여기 이렇게 밑에 뜨게 되는데요 둘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둘다 모를 때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노드 작업을 할 거니까 여기 노드 에디터 노드 에디터 탭에서 이 글로벌에 보시면 이렇게 해당 메뉴에서 쓸수 있는 단축키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쓸모 있는 게 많은데요. 물론,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쓸모 있는 거몇 개를 간추려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무 오브젝트나 만든 다음에, 지오메트이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드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이 있네요. 자, 이걸 활용해서 이 노드, 이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키가 기본적으로 3D 뷰에서도 G키였죠 이거 노드 에디터에서도 뭐 다르지 않은데요 다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G키로 이동을 할수 있고 또한 X나 Y축을 정해서 이렇게 축으로 이동 및 수치를 입력하면 그 수치만큼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스케일도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때 스케일을 Y축으로 0값을 주면 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노드가 여러 개 있어도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스케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적인 연결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연결은 뭐 그냥 자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또한 연결 해제하는 법은 그냥 이 소켓에 마찬가지로 자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하거나 연결을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멀리 있을 때 연결을 하려면 어, 이게 소켓이 엄청 작아져서 클릭하기도 힘들고 그렇겠죠 네, 그럴 때를 위해서 어, 연결을 쉽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레이지 커넥트라는 건데 Alt 우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뭔가 빨간색으로 연결이 될라는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 됐을 때 마우스 놔주시면 이렇게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소켓이 몇개 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연결해도 상관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네, 소켓이 어, 많은 노드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라이 앵글레이트라는 노드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레이지 커넥트를 하면 네, 지금 같은 경우 메시에 잘 연결이 됐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 하게 되면 자 셀렉션 탭에 이렇게 연결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오메트리를 이쪽에 연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자, 레이지 커넥트는 레이지 커넥트인데 조금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R2 우클릭에 추가로 Shift 키를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걸볼수 있는데요. 자, 이때 마우스로 나보시면 처음에 뭐플럼이라고 뜹니다.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인풋에 있는 소켓들이고요. 자, 지오메트리를 누르고 이제 2가 나오는데요. 이제 어디에 연결할 건지 이렇게 소켓들이 뜹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레이지 커넥터와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연결하는 부분 뿐만이 아니라 어, 예를 들어 이 인풋에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켓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아, 다시 Alt Shift 우클릭을 해서 보면 이제 풀럼에 하나가 더 생겼죠 이렇게 셀렉션을 누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원하는 데 이렇게 연결하시면 을 이렇게 원하는 소켓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 해제하기 아무래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를 위해서 컨링크라는게 있는데 컨트롤 우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링크를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추가로 컨트롤 알트 우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이 된대요. 이거는 이 링크를 뮤트 시킨 겁니다. 뮤트 시키면 이제 이 해당 링크는 연결이 안된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한번더 컨트롤 알트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뮤트가 해제되면서 다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지우는 건 아니고 나중에 뮤트를 이렇게 해제하면서 다시 쓸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노드가 많아지다 보면 보기가 불편해서 정리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요. 자, 리라우트라고 하는 걸 추가하는 건데, 자, 시프트 우클릭을 한 다음에 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 자 이렇게 무슨 점 같은 게 생겼는데요. 자 이거를 리라우트라고 하고요. 자이 리라우트는 이렇게 이동 키 G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라인에 각을 줘서 정리에 좀 용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한 소켓에서 여러 개 연결했을 때 방금 한 것처럼 Shift 우클릭을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을 하나로 합쳐서 어, 좀더 편하게 컨트롤 할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Shift 우클릭이 아니라 자 이렇게 새로 라인을 뽑은 다음에 바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라인을 뽑고 마우스를 놓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노드를 연결할지 검색을 할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R 이라고 치시면 맨 위에 바로 리라우트가 뜹니다 자 이걸 클릭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노드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라우트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깔끔하게 연결할 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아마 노드 랭글러로 추가된 것 중에 리라우트 관련 메뉴도 있는데요 자, 물음표 키를, 네, s h i 키안 누르고 누르시면, 이렇게 Add r a l o u t s 라는 메뉴가 뜹니다. 자,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To All Output은, 자, 이거 누르면 아무 효과도 없는데, 자, 이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 To All Output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아웃풋에 r 라 l o u t 가 하나씩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To Loose Output을 하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 밑에 것처럼 연결이 안돼 있는 이 노드들만 리라우트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자, 맨 마지막 이 to linked output은 그냥 이 링크가 되어 있는 이 라인에다가 다이라우트를 하나씩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복사하는 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원래 이 오브젝트에서도 복사는 shift 뒤였는데요.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Shift-D를 입력하시면 해당 노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옵션까지 똑같이 복사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연결이 해제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을 유지한 채로 복사를 하려면 Ctrl-Shift-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를 복사를 할수 있고요 또한 이 리라우트도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요 없는 것들은 Delete 키를 눌러도 삭제가 되지만 Ctrl X 키를 눌러도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elete 키와 조금 다른 점이라면 Delete 키는 이런 식으로 이 링크 자체가 다 끊어지지만 Ctrl X를 하시면 자, 이 리라우트만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 트라이앵글레이트를 이렇게 Ctrl X로 삭제해도 이렇게 링크가 유지가 되고요. 자, 만약에 Delete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해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노드가 많아져서 이제 한 부분은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룹을 나눠서 보기 좋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자그 노드들을 다 선택해서 Ctrl J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 안에 이 노드들을 하나로 묶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 보시면 이 프레임이 이 노드에 맞게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프레임 안에다가 이 다른 노드를 그냥 이렇게 안에 넣으시면 바로 해당 프레임 안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이 프레임에서 노드를 따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Alt P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해제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프레임만 해두면 자 이게 어떤 용도인지 나중에도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이름 변경은 보통 f2키죠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f2키 누르시면 노드 레이블 메뉴가 뜨는데요 네, 이름을 대충 어,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작게 뜨는데요 자이 폰트 크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n키를 눌러서 이 패널을 띄워 주시고요 자 여기 노드 메뉴에서 맨 밑에 프로퍼티에서 이 레이블 사이즈 올리시면 자 이렇게 이 크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어, 이 프레임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컬러 그냥 체크해 주시면 기본색 회색으로 바뀌고요. 자,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서 나중에 더 보기 편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레임 색깔뿐만이 아니라 이 노드도 이렇게 색깔을 똑같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노드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조인 어, 지오메트리라는 어, 여러 개의 메시를 합쳐주는 이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좀더 편하게 부르는 방법을 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해서 먼저 원하는 메시 하나 정하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그두 개가 바로 조인 지오메트리로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걸 세 가지도 되나 한번 해봤는데, 네, 세 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두 개씩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많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조인 지오메트리 할때 아주 유용한 단축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제 어떤 노드 부분과 어떤 노드 부분에 이제 결과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실린더만 확인하고 싶다 할때 어, 해당 노드, 노드만 Alt Shift 좌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아웃풋에 해당 노드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당 노드만 이렇게 프리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파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요 자이그룹파의 경우 어떤 기능을 하는 예를 들어 지금 이큐브의 포인트마다 어, 랜덤으로 회전값을 준 어, 큐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이 기능을 그냥 하나의 노드로 어, 만들어서 배치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그룹파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노드들을 전부 선택한 다음에 Ctrl-G를 입력하면 자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탭키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바깥 방금 보았던 그 메인 노드 그룹으로 왔고요.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룹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어떤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안쪽에 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그룹 같은 경우 이 그룹 하나가 하나의 지오메트리 노드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메인 지오메트리 노드도 그냥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Add 탭에서 제가 그룹 이름은 Rotation으로 했죠? 자 여기서 Rotation을 검색하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노드 하나를 만든 느낌이죠. 자 이거를 그대로 쓰면 어, 얘랑 똑같이 값을 공유하는 그룹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 숫자 2가 있는데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같은 노드가.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복사본이 되어서 다른 노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완전히 다르게 줄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검색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이 그룹 탭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로테이션 그리고 로테이션 툴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룹화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취소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컨트롤 알트 지기를 입력하면 이렇게 언그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그룹을 해주시면, 자 이제 그룹에서 로테이션 2가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이 언그룹을 한다고 이 그룹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그냥 이 그룹 목록에서 삭제를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자 여기 이 레이어에 오셔서 이제 블렌더 파일을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웬만한 건다 삭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노드 그룹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노드 그룹에서 이 로테이션 툴을 딜리트를 해 주시면 자 지금 방금 있었던 로테이션 툴가 이 미싱 데이터 나면서 자, 기능을 안 하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노드 그룹도 삭제를 해줄수 있습니다 이 노드 그룹을 좀더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이 그룹 안에서 이 인풋과 아웃풋을 좀 활용하시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큐브로 연결했는데 이러면 이 포인트에 큐브 밖에 생성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인스턴스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게 자, 이 인스턴스를 이 인풋에 연결하면 자, 어떻게 되느냐 다시 테키 눌러서 바깥에 나가보면 자, 이 그룹에 이 인풋 소켓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인스턴스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소켓이 생긴 거죠. 자, 였다가 큐브가 아니라 실린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큐브가 아니라 실린더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기본 도형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런 모형들도 여기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인스턴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그룹을 만들 때이 인풋과 아웃풋에 여러 가지 값들을 넣으면 좀더 편하게 쓸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큰 노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뭐 랜덤 값 같은 것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다 여기 바깥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 네, 이 부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편리하게 혹은 정리를 좀더 깔끔하게 하기 위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어, 제가 정리를 막 잘하고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작업한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왔네데요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색깔을 넣어서 대충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 색깔을 미리 제가 정한 다음에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놨고 그리고 이 리라우트를 활용해서 이 어느 정도 이 선들을 정리를 해준 모습입니다 아, 물론 이게 정리가 다된건 아닙니다 애초에 이 노드가 아직 다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나중에 볼때좀더 편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방금 그 그룹 인풋 아웃풋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어, 이 메인 이 노드 인풋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 모디파이어 탭에서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시면 마치 a d d 처럼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 지오메트리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기초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태까지 올린 영상은 그 해당 노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기 위함인데 중간중간 이런 편의성 기능들을 설명해 버리면 그 부분만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다시 설명을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오메트리 노드 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의성 단축키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영상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답답했던 것들이 몇개 있어서 직접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처음에 단축키 목록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제가 보여드린 기능 말고도 어, 자기한테 쓸모있는 게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한번 써보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어, 예를 들어 Alt X를 입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아웃풋에 연결이 안된 노드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필요 없지만 이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써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그냥 노드를 자주 만지다 보면 이런 기능들은 저절로 익히게 될 것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띵준이었습니다.